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할 거냐면요. <웃음> 사실 하울 영상을 찍긴 했지만 제가 또 저번에 옷을 한번 같이 샀잖아요, 쇼핑몰을 보면서.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 옷들이 다 왔어요. 되게 빨리 와가지고 오늘 옷들을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사실 옷을 진짜 사면 안 되는데. <웃음> 아 진짜 항상 이 옷의 진심인 이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하여튼 빨리 여름온타올 2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웃음>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오늘 일단 택배가 5개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부터 짜잔! 요런 그레이색 티셔츠를 샀습니다 요거는 이제 까만색이랑 회색 이렇게 두가지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까만색을 살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요런 회색 티셔츠가 별로 없기도 하고 요새는 요런 빈티지한 색감도 그렇고 요 무늬도 그렇고 그런거가 좋아서 요거를 구매를 해봤어요 요거는 이제 유스크루라는 브랜드 여성복 브랜드 너무 빈티지하고 너무 예쁜것 같아요 요거를 약간 어떤 느낌으로 입고 싶냐면 그 락커 같은 느낌 락시크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입어보고 싶어서 요거를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사이즈는 원사이즈였습니다 솔직히 뭐 그렇게 엄청 특별한 건잘 모르겠고 일단 좀 되게 박시하고 길다 요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매치해왔습니다. 약간 핏이 굉장히 좀 벙벙한 핏이여가지고 거기다가 아예 요거를 원피스처럼 입어가지고 요 5번 이삭스랑 같이 매치해줬어요. 런 <웃음> 느낌. 짠. 여러분, 요거 옛날 그 일본 만화 중에 나나라고 있거든요. 그또 매니아층이 굉장히 많은 만화인데 제가 옛날에 청소년기 시절에 그 만화를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약간 요 룩이 약간 고... 어... <웃음> 나나 캐릭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요게 조금 단점이라고 하면은 요 어깨선 있죠? 어깨선이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서 떠요 이렇게 그저 같은 어깨 부자들은 어깨가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픽이 너무 예뻐서 <웃음> 그런거는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 <웃음> 너무 이쁘다 진짜 귀여워 귀여워 하여튼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그 다음은 짜잔 어이거 뭐지? 이거 아 요거는 보헤미안서울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한거예요 짜잔! 요거는 완전 약간 섹시한 느낌의 블랙 원피스를 샀습니다. 블랙 미니 원피스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은 이게 까면 잘안 보일 것 같아요. 그 허벅지 쪽에 한쪽만 트임이 들어가 있고요. 치마에는. 그 다음에 여기는 스퀘어넥의 반팔 요렇게 돼있어요 일단 원단 자체는 조금 얇긴 얇아요. 그게 조금 걱정인긴 하네요. 너무 핏됐을 때 생각보다 요런 속옷 라인이 부각되지 않을까. 일단 M 사이즈로 구매를 했으니까 요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요렇게 입어봤습니다. 예전에 요런 원피스를 좀 많이 입었던 었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걸을 때마다 이렇게 말려 올라가거든요? 그게 진짜 불편했는데 요 밑에 이 원단들이 굉장히 좀 하늘하늘하다 보니까 이렇게 걸어도 올라갈 것 같잖아요, 전혀. 그거는 진짜 좋은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옷에 보면 은 요렇게 두 개로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되게 예쁘게 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몸을 조금 더 이렇게 슬림하게 보이게 해주는 것 같은데 근 이제 이 옷의 약간 <웃음> 최강 단점이라고 <웃음> 하면 어 위에 이 부분이 이제 뭔가 탄탄하게 덧대져 있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라인을 정말 예쁘게 딱 잡아주긴 하는데 입을 때 진짜 당황스러워요 어 내가 이거 맞게 산 건가? 혹시 다르게 입는 방법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팔이 안 들어가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었습니다 <웃음> 짜잔 이거 여기 리본 같은 거 하나 달려있으면 진짜 예뻤겠다. 이렇게 묶을 수 있었으면 뭔가 허리도 좀더 잡아줄 수 있어가지고 좀더 예뻤을 것 같은데? 하여튼 심플하면서 되게 깔끔한 원피스긴 하네요.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다음은 짜잔! 유즈라는 브랜드에서 이제 구매를 한 옷인데 아 이거 진짜 너무 기대했어요 왜냐면 은 제가 여기에서 항상 옷을 굉장히 사고 싶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큰맘 먹고 구매를 했습니다 포장들이 다왜 이렇게 왜 이쁘게 이렇게 왔어? 약간 부직포 같은 종이에 이렇게 두 가지를 샀는데 하나부터 먼저 까볼게요 아 버리기도 아깝다 짜잔! 요 탱크탑을 샀어요. 어, 파도 무늬로 그려져 있는 탱크탑을 구매를 했는데 사실 요새 요렇게 약간 그래픽적으로 해가지고 뭐 티셔츠라든지 아니면 탱크탑 이런 게 조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픽이 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이쁜건 진짜 이쁘고 별로인 건 진짜 별로고 근데 이제 여기 이 브랜드가 이런 그래픽을 진짜 예쁘게 잘 뽑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시원한 바다. 느낌으로 여름에 진짜 청량하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얘가 가격이 3만 얼마 정도였는데 솔직히 이거만딱 봤을 때 3만원 하면 비싸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퀄리티가 진짜 굉장히 좋고 원단도 진짜 좋아요 이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지금 햇 애가 너무 강해가지고 일단 커튼을 좀 쳤어요 조명이 좀 달라졌을텐데 요렇게 입어봤어요 솔직히 머리를 흘러 <웃음> 여기 여기, 여기, 겨드랑이 살이 이렇게 삐져나와가지고, 얘가 워낙 타이트해가지고, 솔직히 이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워낙에 살이 없지 않고서는. 그래 일단, 좀 가리고서. 보면은, 어 진짜 타이트하게 딱 잡아줘서, 그런 걱정이 있잖아요. 티보 탑, 이거, 혹시 누가 내리지 않을까, 막 그런 걱정이 있는데, 콜라당 뺏겨지진 않을 것같아 솔직히. 내 몸을 진짜 이렇게 쫀쫀하게 감싸주고 있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 여기는 뭔가 밝은 바다 느낌에다가 밑에는 좀 약간 어둡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픽이.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뭔가 바스트 부분은 좀더 이렇게 볼륨 있어 보이고 여기 허리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작아 보이게 <웃음> 그런 느낌을 뭔가 준것 같기도 해요. 그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짜잔. 요거는 이제 크롭탑을 샀습니다. 요것도 이제 그래픽이 있는 크롭탑인데 이렇게 보시면 진짜 너무 예뻐요. 여기 약간 바닷가에 동굴 속에 있는 여기 이 어깨 부분이 동굴 그 돌이거든요? <웃음>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제 동굴 밖으로 보이는 약간 사람들이랑 바닷가 풍경 약간 이런 느낌인데 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그래픽을 어떻게 이렇게 보고 왔지 진짜? 약간 이렇게 있어서 약간 옛날에 그유행하던그 나그랑 티셔츠 아시나요? 그런 느낌이라서 뭔가 이렇게 어깨 라인도 되게 예쁘게 보이게 해줄 것 같고 어, 진짜 너무 기대돼요. 이거는 이제 보면 은 원단이 되게 부들부들하고 아 이거 근데 이런 게 이제 좀 목이 좀잘 늘어나지 않을까 항상 걱정이긴 한데 어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제 여기 보시면 은 이렇게 유즈의 약간 요 마크인가 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패치로 들어가 있는데 보일런 중겠다 모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마크가 들어가있습니다 이거 얼른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이 티셔츠를 입어봤는데요 네, 이것도 아까 그거랑 비슷하게 요 부분은 조금 하얀 부분이고 여기가 어둡게 그래픽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볼륨 있어 보이는 느낌 이거 어깨 라인이 예쁘신 분들 입으면 진짜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예쁘다 진짜 완전 마음에 들어요 일단 재질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가지고 여름에 입으면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짜자잔! 자, 다음 옷은 짜잔! 요거는그 쓰리타임즈에서 구매를 한 거예요. 짜자잔! 여기는 이런 어, 센스 있는 스티커들 들어있고 어, 편지지에 이런 예쁜 엽서도 들어있네요. 이 봉투가 진짜 이쁘다 <웃음> 방금 이 엽서가 들어있던 건데 어, 이런 거는 저는 되게 좋게 생각하거든요 뭔가 브랜딩에 굉장히 힘썼다 이런 느낌이라서 그리고 이거는 사은품으로 온 그, 요새 그 마스크 케이스를 썼습니다 <웃음> 뭐야? 무슨 약간 포스터 같은 느낌인데 이거는 방에다가 붙여놔도 되겠다 여기는 좀 이런 게 되게 성의가 많이 보여서 일단은 굉장히 그냥 택배를 깠을 때 굉장히 호감이네요. 이 브랜드는 기분이 좋은걸? 자짠 이렇게 두 개를 샀는데 일단은 이거 먼저 볼게요. 헉, 짜잔! 본레로 가디건을 샀어요. 근데 완전 숏하죠? 완전 쇼숏인데 근데 이게 또 자칫 너무 길면 되게 애매한 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앞살이 짧은 게더 <웃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팔은 또 굉장히 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모델분도 거의 손을 다 덮더라고요. 그게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원단 재질이 뭔가 까끌까끌하고 구멍이 이렇게 송송 나있는데 막 그렇게 살에 예민하게 거슬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원단입니다. 핏이 너무 기대돼요. 궁금한데요, 요거 이것도 한번 입어볼게요. 짠 이렇게 가디건을 입어봤습니다 아까 그 유즈 크롭톱이랑 같이 입어봤는데 와 너무 예뻐요 진짜 얘 일단 팔 핏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등 라인 떨어지는 것도 등도 되게 뭔가 이상하지 않게 떨어지게 잘 예쁘게 해놨어요 이게 볼레로 가디건이 가끔 요등 부분이 되게 웃긴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안 샀었는데 이거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순지어 이게 어깨가 뭔가 이렇게 딱 가게 맞게 딱 되어있어요 이게 막 흘러내린다든지 그럴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오, 여름에 사실 에어컨 틀고 막 이러면 춥잖아요 그래서 같이 들고 다니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가디건은 사실 요것도 가디건이에요 제가 사실 요번 <웃음> 하울은 약간 과소비 하울 같은 느낌인데 굳이 필요 없었던 옷들이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방금 전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좀 약간 이렇게 헐랭헐랭한 느낌으로 입는 가디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끈도 달려 있어요. 아 이거는 이렇게 설명하기 조금 애매하지만 이렇게 그리고 팔의 여기는 이렇게 쫀쫀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시보리 처리가 되어 있고요. 좀 여름에 매치하기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얘는 원단을 딱 봤을 때 여름뿐만 아니고 어 그냥 진짜 겨울에도 속에다가 입으면 어느 정도 보온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렇다고 해서 여름에 너무 덥지도 않아 짜잔 이렇게 줄무늬가 되어있고 어 되게 보들보들해 나쁘지 않은데? 여기는 되게 만족이다 옷이 딱 퀄리티가 좋은 게 솔직히 좀 느껴지네요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어 이거 기대 안 했거든요 되게 배송비 맞춰서 <웃음> 사느냐고 구매했던 건데 어이 너무 이쁘다 귀엽다 일단 어, 촉감이 너무 좋아요 이 끈이 솔직히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지나갔을 때 근데 요새 <웃음> 또 이런 옷들이 많아요 끈이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자유자재로 입는 옷들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트렌디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도 약간 이렇게 덮어줘가지고 이렇게 워머같은 느낌으로 나시랑 이렇게 같이 매치하면 뭔가 압구정에서 볼수 있는 그런 패션인 것 같아요 <웃음> 하여튼 너무 귀엽네요 완전 마음에 들어요 진짜 짜자잔 뒤에 핏도 핏이 진짜 이쁘게 떨어지는 것같아 이렇게 이거 봤습니다자 이제 마지막 택배는 뭐냐면 이거는 가방이에요 가방 제가 요근래 가방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예쁜 가방들이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짜잔 바로 그 제니 브랜드로 유명하다는 니히라는 브랜드에서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얘는 이제 오는데 굉장히 좀 걸렸거든요 근데 일단은 요렇게 이게 너무 예쁜데요 진짜? 와 진짜 정성이다 이거 짜잔 이렇게 음, 실링 왁스로 해가지고 이런 편지지가 이렇게 와있어요 너무 귀엽다 음, 이거 어떻게 이쁘게 깔수 있나? <웃음> 음,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에는 품질 보증서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짜잔 이런 가방을 샀는데 어, 이거는 이제 좀 그래도 여기 브랜드에서 그나마 좀 약간 저렴한 느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방인데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폴리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런 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은 요런 플라스틱으로 된 반투명 체인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방끈이 들어있습니다 전 사실 요게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짜잔 이렇게 짜잔 와 너무 귀엽다 진짜 다음에 요걸로 이걸로 메고 다녀도 되고 색깔이 두 개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솔직히 수납은 음,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지갑이나 파우치 이 정도까지 는다 갖고 다닐 수 있을 것같긴해요 이렇게 해서 이 가방 또 이제 한번 까봤고 이것또 옷이랑 한번 매칭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방까지 아진 하나도 안 보이잖아 진짜. 완전, 너무 세련됐어. <웃음> 어 너무 이뻐, 진짜. <웃음> 진짜 마음에 들어요. 뭔가 이 폴리 원단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저렴해 보이지 않고 진짜 이렇게 약간 편하게 멜수 있는 느낌? 데일리 백으로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름옷 타올 2탄 언박싱을 맞춰봤는데요 와 진짜 하나같이 다음에 들었어요 이번에 진짜 옷을 살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샀던 것들은 조금 이제 성숙하고 좀 세련된 느낌의 옷들이 많았잖아요 너무 이뻐가지고 오늘은 정말 만족스러운 하울이었다 <웃음> 자 그러면 여름옷 타올 2탄도 맞춰봤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